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IT 서비스 주관 사업을 맡은 넥스트 챌린지 창업지원단 성명비 책임입니다. 넥스트 챌린지는 스타트업 생태계민관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재단입니다. 자체 개발한 밀도 높은 스타트업 창업 인재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스타트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투자 지원, 컴퍼니 빌딩, 글로벌 진출 등을 포괄하는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미 스타트업 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모바일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창업스쿨 교육생들이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주간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은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넥스트 챌린지는 혁신 창업을 위한 교육과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서울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제주 초기 창업 패키지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혁신 창업 스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구 분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 인천, 서귀포와 협력하여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며 전국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챌린지는 현재 예비 스타트업 CEO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창업과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구성 시에는 현직 IT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CEO, 빅테크 분야 CEO, 주요 실무진 등 동종업계 유망 관계자와 국내외 유명 a c VC 등의 도움을 받아 교육생들의 니즈에 맞는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수 교육생은 제주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위크와 연계하는 등 유익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넥스트 챌린지는 예비 스타트업 CEO들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손안의 캠퍼스 모바일 러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혁신창업스쿨 교육에서도 적용할 예정이며 우수 졸업생들에게는 후속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혁신을 위한 끝없는 도전 이것이 넥스트 챌린지를 표현하는 한 문장입니다. 사내벤처를 통해 모바일 러닝 솔루션을 만든 이유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혁신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예비창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매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넥스트 챌린지의 엑셀러레이터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혁신창업스쿨 교육생분들이 졸업 후까지도 체계적으로 성장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IT 서비스 분야 교육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